예레미야서에서 꽤 유명한 구절이지요이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그 다음에는 물을 가두어 두지도 물이 고이게도 못하는 왜냐하면 밑이 터져 버렸기 때문에 고이지도 못하는 웅덩이인데 계속 자기 스스로 물을 거기에 모여 있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던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날생 자가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살아있다 라는 뜻에 그래서 우리는 생수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살아있는 물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뭐 영원한 물 먹으면 은 죽지 않는 막 먹으면 은 주름살 다 펴지게 되고 막 이러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히브리 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물이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 생수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표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흐르는 물이라고도 표현해요. 가령, 레위기 같은데 보면, 새를, 살아있는 새를 잡을 때,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잡아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새의 피를 그릇에 받아라. 뭐 이런 것이, 레위기의 나병환자의 정결규례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똑같은 표현을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했고 여기 예레미야서는 생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게 부적절한 변역이다. 뭐 이해는 되지만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수 그러면 단박이 뭐가 떠오릅니다. 먹으면 정말 안 죽는 그런 물들을 떠오르고, 떠오르고 먹으면 병이 낫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구약성경에서 이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고 쓰일 때 그게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건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때이두 가지 죄악은 생소하고이 대조되는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만 대조점은 한쪽은 흐르는 물인 거고요. 웅덩이는 요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웅덩이는 고인 것, 물이 고인 게 웅덩이지 않습니까? 해서 13절에서 대조하는 두 가지는 흘러가는 물과 고여있는 물 이 대조가 이 13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 야외 하나님을 가리켜 흐르는 물의 근원, 흐르는 물이 물의 뭐 출처, 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은 흐르는 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흐르는 물과 고인물 사이의 대조임을 생각할 때 납득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 그 흐르는 물을 어떻게든 고여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고여 있게 해서 그래서 뭐 흐르는 물이라 한들 언제든 그 물가로 가면 그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근데 굳이 이 백성들은 그 물을 어딘가에 고여 있게 만들려는 거죠. 확보해 두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요 구절을 우리가 좀더 묵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람이 인류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여있게 만들기, 가령 특정한 어떤 사람들, 뭐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도가 겁나 센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척척척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는 혹은 교회 같은 것도 있겠죠. 교회에 가면 생명, 샘물이 넘쳐나게 되는 뭐 이런 우리 어,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샘이 흐르는 곳이다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기도원 바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가 생명샘이 흐르는 곳인 까닭은 뭐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때문이겠지만 이게 은근은근 동치되는 것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시 흐르는 물을 고여있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무슨 그 생명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뭐, 목사라든지 기도발 센 분들이라든지, 혹은 예배인 거죠. 예배를 드리면 마치 그 생명샘물을 내가 언제든 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전 이런 것들이 전부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고여있게 만들려는 시도. 고여있다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즉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도응답도 제가 늘 나누는 거지만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들으셔. 우리 안안 안 들으시는 거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을, 그래서 본질은 통제예요. 이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에 이 흐름과 멈춤, 이게 대조인 거고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통제 가능한, 어, 내가 예측 가능하고 조정할 수 있고 내소나귀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는이 고여있는 물의 의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근데그 어떤 건가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용정이 고여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제도로도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확보되거나 누구 손아귀에 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제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확보해 보려고. 고여있게 해보려고 했던 일이 무심코겠지만 이루어졌던 일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알면 우리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뭐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떠오르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뭐 생각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름이 뭐다? 그러면 확보가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야외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신 대답하신 게 출애굽기 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라는 분명히 이름을 말했는데 돌아서서 가는데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요. I am who I am이라니 I am Tom 하든지 I am a student 하든지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뭐 하여튼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 I am을 결정한, 나가 누군지 를 결정하는 건 뭐냐? 오로지 who I am, 나의 나 됨, 외에는 없다. 이게 야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야외를 규정하거나 한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뭐 이런 엄청난 이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전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 두 글자 백날 고백해봐야 그런 이름이 사람을 건지지는 못해요 예수란 이름 두 글자로 결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는 포괄해낼 수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지저스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 이름이 벌써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이름 몇 글자 가지고 귀신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한 언니. 근데 문제는 귀신이 한국어를 아냐. 뭐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인인 e 네임 오브 지저스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 걸까? 뭐 아니면은 뭐 헬라어로 어, 막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귀신이 어느 언어를 할까? 뭐 겁나 복잡한 것이 어, 있지 않겠습니까? 농담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 주님은 이름 몇 글자 따위로 어, 전 주님을 확보하거나 파악하거나. 할수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해 두기.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찬송을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라 합니다. 저는 틀린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지 않다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전 요즘 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겁나 많이 기도했지만 요즘은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럼 겁나 많이 기도한 게날 지켜내나요? 눈꽃만 치도 하나님의 은혜는 왕년에 우리 기도 그딴것따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지 왕년에 기도 좀 했다 우리 뻥해요 그런 인간들 다 사위꾼들입니다 다 사위꾼이고 왕년 같은 소리 하네 우리 개무시해버려야 되는 인간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걸로도 고여있지 않아요 우리의 수많은 경험으로도 우리의 수많은 지식으로도 수많은 영적 체험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게 할수 없다라는 하나님은 흐르는 물이시기 때문에 그날 그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광야에 내린 만나처럼 Our daily bread,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만나가 의미하는 건 육체의 양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은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년 전에 저축해둔 걸 지금도 풀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daily bread라는 것,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근데 우리가 뭘 저장해뒀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헛소리를 해요. 꼰대짓을 하게 되고,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어, 이, 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 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웃음>